네, 이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조경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정옥주입니다. 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처음에 좀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꾸 이 제목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전환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도덕 선생님이 자꾸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자꾸, 어, 이 주제를 읽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는 또 이런, <웃음> <웃음> 야, 들으시는 분도 부담이지만 말하는 저도 많이 부담되는 예, 그런 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과연 조경설계가인 저가, 어, 설계 이론가도 아니고 또한 철학자도 아닌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는데 어, 그거는 어떤 우리 분야가 가진 전문성 중에 생태적 관점, 즉 어, 어떤 지속가능성과 맥을 같이 하는 생태적 관점과 그리고 윤리적 관점,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학문적 혹은 어, 실체적 그런 배경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제가 맡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두 가지 가장 큰 키워드 중에 어 잠깐 짚어 정의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 아마 무엇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어 생태학이나 생물학 쪽에서 생각하는 걸어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특정한 과정이나 혹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 Sustainability 즉 지속,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은 생물학, 생태학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고요. 그것뿐 아니라 어떤 환경 혹은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디자인은 뭐 굳이 제가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익히다 아시는 거라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을 했는데 별로 친할 것 같지 않은 이두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그 가치를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즉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디자인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붙어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공유해보는 자리가 이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1972년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개념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이 처음 대두되고 있었고 그 이후로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당위적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아까 정의에서부터 빌려왔듯이 그 제약적인 즉 유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사회라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어렵고 그것은 100%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사회는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 72년도 보고서 이후 약 40년이 흘른 지금에서도 그런 것들은 우리, 중, 우리 사고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40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던가 어제 산 갤럭시 노트 3가 갑자기 4가 나온다는 뉴스를 통해서 완전히 이단 속았어. 어, 구식으로 치부되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함에 대한 것들이 아, 상당히 우리 그 사회의 어떤 일상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거대 담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표적인 예시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웹을 뒤집어가는 걸 많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 45분의 짧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태적 디자인, 무슨 그린 디자인 혹은 환경 디자인이라고 칭해지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도 과거적이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 생태라는 것 혹은 환경적이라는 것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게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디자인이 이만큼 있고 생태적 디자인은 따로 인식되거나 어떤 다른 부류로 고려되는 것들을 그런 오해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 지속가능함을 가운데 놓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치관, 태도, 윤리성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운데 놓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힘듦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의무처럼 느껴지는 원칙과 원리,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원리를 계속 숙지하는 것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선동으로 비춰지게 돼서 이게 나의, 나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지를 간, 간혹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 아직은 조금 개념적인 지속가능성의 원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와 즉내 직업, 내 디자이너로서 내 직업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과연 그걸 가지고 그게 내 중앙에 들어서게 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차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불가능한 사회에 대한 경각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뭐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얀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영화로도 나왔고요. 사진전으로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지구 상태 보고서고 더 이상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어 소비, 생산, 이용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는 어, 지속가능한 것이 지금 당장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부나 힘 있는 자들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모든 개인에게 그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지속가능함, 지속가능성의 원론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준 어, 제인 제이콥스의 The Nature of Economists, The Nature of Economists, The Nature of Economists, The Nature of Economists, t h 그 Nature of Economists, The Nature of Economists, 파악해 봤더니 얘는 발전 즉 디벨롭먼트의 본질이고 확장 익스펜션의 본질이고 셀프 리피올링 스스로 자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 어떤 파국을 모면하는 능력 리질리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불확실성 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 생태계의 특징들은 상당히 큰 스케일서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다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생태학적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도시를 유기체적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속 불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웃음>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는 예시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집단지성적인, 지구적 집단지성인 리질리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속불가능한 환경을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노력해서 바꾸고자 하는가. 리우 환경회의도 이해가 될수 있고 교토의정서가또그 이해가 될수 있고 지금 신문명 디자인 대학도 그런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어, 각각 다른 종류의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속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공개하고 스마트 그리드, 스에 대한 투자를 더 열을 올리고 있고 스마트 빌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야니이 생각하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생각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개인에게 아직 와닿지 않는 것들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내려갔을 때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권영걸 사장님의 강연을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어떤 위기의 도시, 모든 문제의 근원지인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지속 불가능함을 극복해야 돼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강령들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현대도시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수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의 과다 사용, 폐기물 문제 등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어, 그런한 것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들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과연 인간의 정주 환경인 도시가 어, 산업화 역사적 흐름에서 발생한 산물이며 결정체인데 이것이 지속 불가능함에 모든 책임을 떠나야 되는가? 과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지속 가능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 제인 제이콥스의 얘기를 하면 생태계와 그 특징에 대해서 이것은 대상으로 보지 말고 현상으로 보자 라는 차원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비판해야 되는 것은 그 지속불가능함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인 도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지속불가능함을 형성하는 우리의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다는 라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 소비적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강구하고 있는지는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하한 아이템이 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 얼마나 그 즐겁게 볼수 있는지 등을 어떤 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고 한 얘기를 예능의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한테 진정으로 어 당장 닥칠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머의 소재가 되는 것 같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시의 지속 불가능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이 유한해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욕망이 무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파를 하려면 자원을 무한한 자원을 새로 개발해 내든가 아니면 욕망을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엔트로피의 법칙상 사실 첫 번째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지속 가능함을 얘기할 때는 욕망의 자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두 가지를 중에서 태기를 하든지 모두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친환경, 친환경 건축 인증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본질을 잊고 수치적, 정량적으로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 인증의 점수가 0.7이면 합격이고 0.65면 불합격인데 그 수치적 달성에만 어떤 신경쓰지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은 간혹 놓치는 장면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의도는 있으나 우리가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련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뭐 100% 효과를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쉽게 그 웹을 통해서든 찾아보시면 이런 노력들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결생되고 2000년대 헌장을 발표한 니오바니즘 헌장, 즉 현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설계, 그 공간적 구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것을 할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런 태도를 갖는 어떤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대량 생산을 통한 에너지가 우리가 유입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은 어떤 그 소수의 지역에서 큰 양의 에너지를 발생해서 일방향으로 흘러서 End-user가 사용하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에서 많은 어, 피, 불필요한 소모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이 체계를 조금 더 바꾸는 겁니다. 체계를 두 가지로 바꾸는데 그 어떤 어, 그 생태학적의 논쟁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s s o r s S-L이라는 그런 그 논쟁이 있습니다. Several s i n g l e several small이 좋으냐 아니면 싱글 라지가 좋으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있을 때큰 녹지가 그 생태 환경에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여러 녹지가 분산돼 있을 때 그것이 더 건강할 것이냐 이런 논쟁입니다 이걸 에너지원에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싱글 라지는 아마도 하나의 원자로 발전이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쓰는 그런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받는 것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 구조를 통해서 엔 e l 저들까지쫙 분배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것에 대한 조금 수직적이고 트리구조적인 것들을 탑하고 수평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소수의 생산원들이 각자 발전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인여로 발생한 에너지원을 그리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 팔고 사고, 즉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의 그런 에너지원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방향이 지금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큰 에너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시의 물리적인 어떤 구성들을 다시 아껴쓰고 다시 고쳤음으로써 어떤 이런 지속가능함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으며. 다양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든가 브라운필드의 재생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뭐 프로슈밍을 표방하는 도시 농업, 쓰레기 분리 수거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도시를 다시 지속 불가능해서 극복해 보자는 여러 파편적이거나 이화적이거나 단편적인 여러 시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어떤 하나의 강령을 쫓아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은 지속가능성은 나랑 관, 관계가 없어 하는 무지 혹은 무관심에 관한 것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설계하는 나도 모르게 제안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개발 그리고 소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폐기하는 것들 그리고 도시 마케팅 혹은 도시 디자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벌어진 예를 들어 여수 엑스포 같은 것들이 지금 수많은 돈을 들이고 방치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사명으로 다시 전환을 하자면 디자이너들은 과소비, 도시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내집안에서 과소비는 뭐 규모가 작아서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도시 규모에서 큰 과소비는 줄이는 것들이 디자인의 어떤 역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의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1994년에 있었던 노르웨이 릴레 함메르 올림픽 에사이트입니다. 어, 몇 가지 비교해 보면 어, 그 당시 릴레 함메르 동계 올림픽은 지어지고 남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고 끝나고 해체되고 없어지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가설로 지어졌고요. 어, 실제 고정으로 지어진 것들도 이미 그 뒤에는 무엇으로 써야겠다는 사, 사고를 갖고 설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정시설들은 그 이후에 어떤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해체하기 너무 힘든 대형 아이스하키 어, 경기장은 다시 약 300여 개의 방으로 쪼개져서 다용도 어떤 방으로 전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경기장과 상암 경기장을 비교하면 사후에 어떤 활용을 보자면 어, 상암 경기장이 훨씬 훌륭합니다. 거기는 가게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실 경기장 김수근 씨의 작품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리비뿐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규모에선 생각하지 않으면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 런던 올림픽에서 썼던 스티디움의 재료들이 브라질 월드컵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재수출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도시에서의 어떤 지속 불가능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어떤 강의의 흐름상에서 그냥 부드럽게 여기로 내려오기 위한 그냥 증검다리였고 사실은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지속가능성, 즉 나의 지속가능에 대한 윤리, 태도,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되는 시기이고 어, 가능하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여기서 강의를 듣고 이 강의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 키워드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것은 디자이너가 과연 이 지속불가능함을 극복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 이제 디자이너들에게들에게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불가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디자인은 뭐냐라고 숙제를 줍니다. 어렵죠. 그게 어떻게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디자이너 입장인 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장의 논리를에 반한 그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지, 지속 가능한 어, 사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산업사회 소비 사회 공범으로 지목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제이 만약에 내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면 은좀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지속가능함이란 게 나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계속 받다보면요이 지점에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이 태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업 사회가 결부되어 있는 방식이요 그 도덕성과 그 유혹 사이에서 반드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